추가, 추가, 추가라고요. 아, 추가라고? 추가. 왜? 이거 엄청 비싼 거라고. 추가라고, 추가. 아, 저 어몽어스 팝을 갖고 싶은데. 갖고 싶지? 그럼 더 추가, 추가, 추가라고 추가. 아, 이게 내 마지막 말랑인데. <웃음> 이게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언제 내가 반말하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니. 하는 수 없지. 승인할게. 승인. 승인. 내 파비시랑 말랑이. 넌 맨날 왜 바보같이 사기당하고 뺏기고 그러냐? 아, 내가 그러려고 한게 아니라 내가 자꾸 달라고 추가 안 하면 안 준다면서 아우 진짜 이번엔 또 누구야? 박세인 누나 나 이제 빈털털이야 밥이 하나도 없어 아, 걔또 진짜 미치겠네 뭐야, 달고나 만들어? <웃음> 어... 야, 나한테 엄청 좋은 생각 났어! 너, 팝잇! 이제 무한대로 가질 수 있어! 무한대? <웃음> 어떻게오케키 자, 이제부터 팝잇을 무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와! 팝잇을 무한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냄비, 주걱 설탕, 식소다, 파빗, 그리고 기름이 필요합니다. 오, 이걸로 어떻게 파빗이 무한대가 돼? 달고나를 만들어서 파빗 위에다 찍어낼 거야. 오, 파빗 위에 찍어낸다고? 그럼 진짜 파빗이 무한대로 되겠네. 어, 게다가 이거 달콤하고 맛있고 놀다가 입이 심심하면 먹을 수도 있는 파빗이지. 우와, 정말 그러네. 빨리 만들어보자. 자, 그럼 진짜 만들기 시작! 아, 오키님들, 어, 이 파빗은 이 초콜릿 만드는 몰드랑 똑같은 재질인 실리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강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소독을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끓는 물에 삶아줬어요 먼저 터이에 기름을 많이 발라줘요 꼼꼼하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줄 위에 냄비를 올려주고 설탕을 부어줍니다 어 많이 부어 음. 오, 오. <웃음> 누나 그렇게나 많이 부어? 너 많이 갖고 싶어? 아니면 적게 갖고 싶어? 많이 <웃음> 잘했어 누나! 오 설탕이 조금씩 녹고 있어요 우와 녹는다 녹는다 우와 엄청 많이 녹았다 이 정도로 녹았으면 이제 식소다를 넣어줄게요 식소다 딱 d a 6만 넣으면 되겠지? 이 정도? soda. 6 soda. 6 soda. 6 soda. 6 soda. 6 s o 오른다 우와! 오! 오! 6 soda. 6 soda. 이 soda. 6 soda. 6 soda. 6 soda. 6 soda. 6 s 이럴수가 어쩐지 설탕 너무 많이 했다 했어 여러분! 아 살릴 수 있어요 이거 아 어떡하지 이거? 오 언제까지 폭발할 거야 언제까지 폭발할 거야 제발 멈춰 아식초다 너무 많이 넣었나봐 너나. 아, 실패 냄비로는 안될것 같으니까 리오나 작은 냄비로 다시 해보자. 작은 냄비에 조금 <웃음> 어주고자 이렇게 설탕이 녹았죠? 이제 두 번째 실패하지 않게 제발. 여기다가 식수다를 넣어줄 거예요. 자 이제 녹겠습니다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부풀어 오른다 오른다. 됐겠지 됐겠지 됐겠지. 자 이제 이제 부볼게요 이거. 그래. 별에 먼저 넣겠습니다. 조금 더부스러운거 이게, 이거밖에 안 돼. 이것도 조금씩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될것 같아요. 오 색깔 좋은데. 게요 어, 너무 보 아니야. 오 살았어, 살았어. 자 별을 다 채워. <웃음> 지금 이번를 성공하게. 이야. 뭐였죠? 우와! 됐다! 정작! 2시간 만에! 완성했습니다! 우와! 고생 많았다! 이거를 8번 넘게 한것 같아요! 우와, 기운된다! 이제 좀 기다렸다가 굳으면 빼면 돼! 우와! 기난다 이제 빼볼까? 육각 어. 파밍부터 준비, 시작! 과연 잘 될까요? <웃음> 음. 음. 우와. 오. 어. 조심조심. 우와! 우와, 대박! 잘 됐어! 우와! 우와, 엄청 신기하다! 오, 이제 하트! 아트너잘 됐으면 좋겠다. 과연? <웃음> 과연? 오디 어디, 어디, 어 우와, <웃음> 진짜 잘 됐다. <웃음> 마지막, 희망의 별. 과연 별은 잘될수 있을 것인지? <웃음> 보겠습니다. <웃음> 우와! 진짜 잘 됐다. 우와, <웃음> <웃음> 우와 대박이다. 우와, 최고다. 만져보자. 진짜 파비처럼 눌리는지. 어? 아, 당연히 안 눌리지. 눌릴 리가 없어. 아, 그럼 팥빛이 아니잖아. 아, 그러네. 파비신이 아니네. 아! 야! 너도 박스인한테 사기쳐! 사기치라고? 야, 솔직히 무슨 이거 하나에 파비 4개랑 말랑이 4개까지 거래되냐? 너도 사기당했잖아. 맞아. 너무했어. 너도 사기 쳐. 이거 눌리기도 하고, 놀다가 먹기도 하는 신비한 밥이시라. 그래, 신비해 밥이... 어, 엄청 신기한 듯이 얘기한 다음에 너거다 찾아와. 알겠어. 아, 또 누구 사기 칠해 없나? <웃음> 나누 어? 너또 왔냐? 내가 엄청 신기한 신비한 파빗을 가져왔어 나랑 거래해 신비한 파빗? 그게 뭔데? 신기한 파빗 이거 달고난데 파빗이야 달고난데 파빗이라고? 진짜 달고난데 파빗 모양이잖아 엄청나다 어 엄청 멋있지? 이거 신비의 파빗이야 이거 안 눌릴 거 아니야. 딱 보니까 달고나를 파빗으로 찍어낸 것 같은데. 이건 파빗 모양 달고나지. 파빗이 아니지? 아니야. 이거 눌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신비의 파빗이라고. 응? 눌린다고? 이게 눌린다고? 어디 한번 보자. 어 아직 거래도 안 하셨는데 만지시면 곤란합니다. 거라고 거래하고 만지세요 거래하고 그라보브래보자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가 추가. 아, 누가, 누가? 추가추이제승인주지승인 아, 음, 승인, 승인. 아이게 얼마나 신비하길래 그래?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 봐야지 안 눌리기만 해봐 환불이야 환불 아, <웃음> 어? 어? 이게 뭐야? 부셔져 야 이거 뭐야 불량이잖아 눌려주지도 않고 다시 도로 다내나어 그게 불량이 아니라 살살 눌러야지 그렇게 세게 누르면 당연히 깨지지 시끄럽고 환불이야 환불 환불 어떻게 돼다 부셔 틀어놓고 뭐라고? 너 사기 칠래? 사기는 누나가 맨날 치는 거지 방금방금뿡뿡 오리온, 가만안도 이왕 이렇게 된 파빗, 먹어볼게. 달고나 파빗,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볼까? 별 맛이야, 있겠어? 엄청 맛있잖아! 음.